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한창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뭐 시바 신부전을 일으켰는지 재미가 있어서 가슴이 뛰었는지 공포게임을 하는 기분을 줘서 뛰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간 여러가지 의미로 게이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2017년 한해를 핫하게 했던 바로 그 배틀로얄 2018년이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두 게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지난 2017년 그리고 2018년 초반은 포트나이트와 배틀그라운드 두 게임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유럽시장을 배틀그라운드는 아시아시장을 꽉 잡게 되면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임이 툭탁거리면서 성장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2018년 11월인 지금 배틀그라운드는 그동안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 부실을 보여주면서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일까요 300만이라는 스팀 역대급 동시 접속자를 달성하였던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80만이라는 동시 접속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전혀 적은 숫자가 아니며 아직까지 스팀 접속자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배틀그라운드 짝퉁 논란으로 시끄럽게 출발했던 포트나이트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배틀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 약 340만명 가량의 동시접속자를 달성하면서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아니 지난도 아니죠 바로 며칠 전 2018년 11월 8일에 발표된 정보에 의하면 전세계 동시접속자 수를 무려 830만명이나 달성하는 유전 뭐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무시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잖은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야 800만이에요 800만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16%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졌는지는 뭐뭐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좀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바라봐도 83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시장에서는 미지근하다 못해 팍식은 고철덩어리 보듯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 포트나이트가 다시 한번 한국에 침투하기 위하여 큰 폭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열리는 뭐 이래저래 모바일 바이라서 항상 말은 많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게임쇼인 2018지스타에서 이번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에픽게임즈가 단독 메인 스폰서를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해외기업이 메인 스폰서로 서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사람들이라면 다들 좋아하는 마블 시네마틱에 등장했던 스타로드를 연기한 크리스 프레슬 한국인 타겟으로 한 광고를 제작하면서 다시한번 한국시장을 잡아보겠다는 무서운 의지를 보... 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무튼 간 이번 지스타에서 부스도 겁나 크게 잡고 이거 대충 꾸며놓은 것만 봐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야 우야. 아무튼 이번 2018 디스터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PC방까지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포트나이트는 한국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